준비하시고, 플레이 사트 좋아. 어떤 녀석들인지 볼까? 남캐냐, 여캐냐. 여캐로 가야지, 오. 외모. 아, 어떻게 하는 거지? 그냥 뭐 대충. 이빨. 우적우적은 뭐야? 잇몸. 죽은 사람? 아니, 이거 금리도 있고요. 너무 당황스러운데? 아니, 레드리 원래 이래? 아니, 이게 뭐, 별게 다 있어요, 진짜. 온갖 병이란 병은 아, 다하고 있네, 결정. 레드리에 있는 세팅 캐릭터가 완성이 되었다. 이 정도면 나름 성공적. 괜찮지 않습니까? 시시카 교도소. 지금 교도소로 왔어요. 자, 설마, 죄수로부터 시작하는 건가? 여러분들, 기제 캐릭터 어디죠? 설마 이, 얘가 나야? 어? 아니 도대체 어떤 실수로 저질렀길래 감옥 시작하는거야 자 이제 출발합니다 레드 데드 온라인 빰빰 뭐야 강도다! Said. 안 돼! 지금 강도가 와서 죄수를 풀어달라고 협박하고 있어요 자 그럼 바닥에 내 총을 줍고 움직이도록 할까? 아 이제 배워볼까 이제? 인생을 배워보자 야 근데 좀 뭔가 조커 같은 느낌이 진짜 있네요 알겠습니다 당신이 살인을 저지르든 말든 그 죄는 내가 모두 지겠다 이말 후회 안 하시죠? 제가 몇 명을 죽일지 아십니까? 오 손에 침은 왜 뱉는 거야 도대체? 어? 와 근데 이 서부시대 갬성 말이 지금 너무 힘들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엔진이 과열됐구나 우체국 직원에게 가십시오 아! 발굽 풀업 안장 풀업 당근 장착완료오 발굽 풀업 안장 풀업 당근 풀업 오마이깐 이런 거 하셔도 되는데 우라이스님! 플레이어의 말이 치명적인 부상을 입었습니다 안돼! 아, 안돼! 네. 아, 네. 어. 여러분 말 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제가 다른 사람의 말을 뺏어서 쓸게요 그는 좋은 말이었고요 어 말이 또 왔다 yeah, woohoo. 아이고 진짜 너가 올줄 알았어 인마 어? 나는 오직 너만 탈 거야 어? 약탈해서 현금을 획득하세요 아 알겠습니다 빵빵 나이스 샷 yeah. 강도가 지금 항복을 했네요. 강도를 풀어주면 명예가 증가하고 강도를 처치하면 명예가 감소합니다. 제가 g t 5를쓰면 NPC를 죽였거든요. 근데 레데리는 명예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죽이진 않겠습니다. 레데온도 핵이 굉장히 많으니까 조심하세요. 알겠습니다. 뭐 그래도 그 타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GT5 같은 경우는 진짜 어막 통계를 바꾸고 킥을 하고 밴을 하고 막그러는데그 타만 하겠습니까? 어 아, 그리고 비상식량을 준비해서 말에다가 실어 놓을게요. 지금 말의 체력이 거의 없거든요. 말한테 먹일 만한 게 없어. 잠시만 여기 스탑 내려봐 멈춰 멈춰 멈춰. 혹시 이게 바닥에 는 풀같은거 이거 풀을 뜯을 수가 있다고 진짜로? 와뭐 이런 게임 있어? 얘를 매겨. 너도 풀 하나 먹고 어, 맛있지? 이제 밥 먹었으니까 출발하겠습니다 기름 넣었어요 능력 카드 보상을 발견했습니다 스페이스 어 뭐야 이거? 데드아이를 활성화한 상태에서는 적들이 표적으로 지정됩니다 모든 표적에게 단숨의 총알을 발사합니다 그러니까 매크리 군인의 이게 매크리가 아, 아니라 캐소디 oh, 아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오버워치에 매크리랑 캐릭은 없고 저는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캐서디 캐서디 어? 다른 플레이들을 위해 매치메이킹을 시작하려면 스페이스 매치메이킹을 한다고? 저 그러면 모르는 사람들이랑 지금 임무하는 거예요? 뭐야? 다른 플레이어가 왔어? 어 온다 온다 사람들이 온다 아 반가워요 어 사람이 지금 4명 들어왔는데? 4명 다싹다 여캐인 다이 상황 어? 이게 어떻게 어쩌면... 바로 뛰어! 노세한발 이 중에서 백마가 내 거야 백마가 내 거야 백마가 내 거야 하하하하하나는테 <웃음> 노세한발 네. 이 중에서 백마가 내 거야 백마가 내 거야 나는 오직 너만 탈 거야 어? 오직 내가 <웃음> 근데 뒤에 있는 말이 더 빠른 기억인가? 어, 이 사람 누가? 아니, 이게 가능해요, 여러분들? 자, 그래도 일단 준비하고 싸워야 돼. 싸워야 돼, 싸워야 돼, 싸워야 돼. 말을 훔치라고? 말이 또 있어? 여기서 원하는 말을 타야 돼. 나는 흙마다! 됐고요. 도망쳐. 그 타는 자동차를 훔치잖아요. 내 대리는 말을 훔칩니다, 이렇게. 마곡간에 전달하면은 미션 클리어. 여기까지 좋은 말을 발견하거든 데리고 와 우리가 살테니 아 여기가 이제 정비소에요 다른 사람의 말을 훔쳐서 여기에 판다 이게 그타같은 경우 시민차 뺏어서 정비소에 팔거든요 오마이갓 미국 개척지 전반에서 살아남고 번영하십시오 이제 자유롭게 세계를 탐험할수 있습니다 <웃음> 뭐야 아니 다 아는 분들인데 바이프레스님 칼블님 초코님도 여기있고 이미 이 자리에 다 모여있었구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GT5에서 봤었다가 어? 서부 시대에서 만나게 됐죠 복장이.. 안돼 안돼 <웃음> 여러분들 지금 뭐하시는거예요어 저의 팀원을 묶은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오오 오마이갓 아 안돼 까아 까, 까 묶였어 헬프 e 안돼 오 옷을 굉장히 잘 꾸미신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이너마이트를 왜 들고 있어 깜짝이야 사이란 <웃음> 개념이 없습니다아어 아아 <웃음> 아, 죄송합니다 아 <웃음> 안돼 팔프댕 까사아서요 안돼 이 사람들 구해드려야돼 이발 주위 누구야? 어? 버그, 아, 그 아, 버그에요? 버그에요? 여행을 떠나게 됐네 밥 한끼 먹기 아아아아 맛있어 여러분들 그 누가 만들었죠? 으아아아아아 아 팀원들을 아이고, 모아서 인물로 떠납니다 갑시다 오말말말말 오, 말, 말, 말, 뒤에 적어 뒤에 적 어, 어, 뒤에 적 확인 오케이 이거 어어 깜짝이야 아이 프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어 깜짝이 아이고 앞에 거슬리는 시민 좀아 시민이죠? 발이 걸렸대? 아이고 아이고 까 대형사고다 안돼 안돼 A번 A번 네 A번 아니 이 시민이 길을 막아가지고 이런 나쁜 시민같이니라고 임무 완료 오 지금 3 1 2따러 들어온 것 같은데요 오마이갓 돈 진짜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펌프 액션 사건을 구입을 클릭